네, 안녕하세요. 투건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이 제주도산 넙적사슴벌레 산란 해체를 하려고 합니다. 뭐, 앙컷들은 지금 차으면좀 나을 거고요. 엄청나게 해체를 해봤습니다. 여기 유충도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유충하고, 유충 위층 초령하고, 지금 1령 한 마리가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알 하나, 알두 개, 총 네두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두. 그럼 일단 마저 산란 해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성충은 빼두고요 따로 따로 빼두고 자 여기 이 개체들의 엄마가 되는 이런 개체입니다 앙컷이죠 모두 제주도산이니다 제주산 도자이 후손들 중에서도 또, 제주, 또 단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아직 이 앙컷들의 형질을 몰라서 그런데 단치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자 여기 두번째 암입니다 이 개체는 진짜 턱도 짧아요 턱 자, 두번째 어미가 되는 개체입니다 진짜 이 개체는 뭔가 턱도 짧고 되게 흉폭이 되게 좋아요 되게 두툼합니다 이 개체 이 개체는 되게 종축으로 좋은 개체예요 네, 그럼 이제 산란체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서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노아색으로 보인 누가 드고 아이 나왔습니다. 알. 자, 일단 1들추하해좀 다섯 도아그 다섯 도 자. 이제 사람을 계속 크하도록 하자. 자, 우리 유치원 말또 나왔네요. 죄지 유치원 말나왔니다 오 되게 큰 머리 큰요이게지와자 이틀에 제가 샵준비로 일단 다 모두 사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후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 개체수 관리가스짜일들요 지금 개체수 관리자 힘들고 개체수 적기 때문에 확실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자이보시면 지금 아이한두더나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되게 이제 부항을 이제 조금 있으면 포항에 할 그런 알았습니다 지금 상태를 보면 매우 부풀었습니다 매우 부풀 상태를 보면 매우 부풀었습니다 지금 자 계속해서 나와다 보이네요 지금 시눈이 잠자고 잠자고 는 건지 아니면 잠자고 잠자고 잠잘 모르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유치하한이또나왔습니다자 이런게 시클이라고 하는거죠 여이 보시면 이렇게 가루 가루가 있죠 이렇게 이시식으로 가루가 있는게 시크입니다 시큰 시크니. 자 유치이네요 아주 건강합니다 모든 제대로. 자이 개체들 여기다가 두고 이제 계속 개체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또나왔습니다자 여기 이 개체를 촬영카드요갓 도왕 개체입니다 갓 도왕 개체 크, 예쁘네요, 예뻐. 진짜 예쁘네요 유충이 한번더 나아졌네요 야 유충알 골고루 잘나아졌네 진짜 자 이제 개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란해체를 이제 마쳤습니다 제가 제대로 보지 않아서 좀 이게 제가 발견하지 못한 개체를 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충들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그리고 또 네마리 다섯 마리 나왔고요 알은 하나 둘셋넷총 네개가 나왔습니다 자 자뭐 이제 총 결과물로 따지면 지금 아홉두거든요 아홉두 9두? 아홉두 되게 소산인 것 같아요 진짜 아, 너무 시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가 일러서 어? 아 여기 1한 마리 더 있었네요 여기 아 그럼 총 10, 10두 10두입니다 이거는 다시 이제 재살라스팅을 해줄 예정이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